지금 p p y hour, 에 a n t 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이렇게 생겼네? 어쨌든 역삼역으로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인가 봅니다. 아... 한번 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더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왔는데 왕따가 되지 않을까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큰일 났다. 아,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가지고 여쭤보니까 이제 16층까지만 가는 게 있고, 여기는 이게 또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도착합니다. m b c 에요 네? MST입니다. 이분 채널이 이제 홈프라는 채널인데요. 그런데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이 짱인데, 이분 이름이 이관종이에요 네, <웃음> 설명은 우리가 나가고막 돌아가면서 할것 같은데 말씀해신 대로 이해하 아니죠? 게이텐츠는데 그게 제일 어려요 저는 와 제가 제이케님과 사진도 찍 재밌... 찍고 여기 와가지고 이런 것까지 할거라 생각 못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춘천에서 뵙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춘천에 지금 10시가 넘었고 이제 거의 11시가 되가는 시각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갔다 왔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버스가 없네? 진짜 징그리 님도 뵙고 큐티가이 님도 만났고 또 제이키 님도 만났고요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만나이된걸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유튜브 그 쿠션입니다 행사장에서 받아온 쿠션이구요. 지금 아니면 자랑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또 가고 싶다